간노 하이고 구치 여러분 반갑습니다. 덱 실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신 덱 중에서 굉장히 제가 어, 나도 궁금하다 이런 덱이 하나 있었어요 이분도 그 덱을 가지신 분 아닌 것 같고 카더라 통신으로 어디서 들은 덱인 것 같아요 뭐냐면 바로 인내덱입니다 제 생각에 그 드롤 있잖아요 드롤 쉽게 드롤 걔가 인내의 드롤이잖아 어 이름 자체가 인내의 드롤이잖아요 글마가 나중에 신캐로 나오면 그때서야 진짜 인내 덱이라는 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전에 지금도 인내하는 덱이 있더라. 그 엄청난 관통딜들이 있네 하면서 뽀개는 대기 있더라 이거거든요 어시덱 실험 시간입니다 저도 정답을 알고 하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 세 개의 개성을 이용한 것인데요 첫 번째 구릴리아의 모든 적군 PVP 공격력 16% 감소 네, 상대의 공격력 깎아내렸다 지금 그다음에 체력 길 선도의 아군 PVP 방어 관련 능력 30% 증가 방어 관련 30% 증가 그 다음 타이주의 아군이 받는 피해량 감소 자 오케이 세개다 효과가 달라서 다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다 된다 상대 PVP 데미지 깎아내리고 우리 PVP 피해량 받는 피해량 깎아내리고, 우리 방어 관련 능력 올리고. 느낌 옵니까? 느낌 옵니까? 나, 나도 이 댓글을 보는 순간 겁나 궁금하다. 일단 내가 궁금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? 이댓글 보는 순간, 아, 이거 실험 가자 싶었어요. 그렇게 해서 버티기만 할 거냐? 버티기만 할 거냐? 아, 따야지. 킬 따야지. 킬은 에스카노르 형님이 땁니다. 어때요? 이 덱? 아, 그리고 중요한 거. 요리를, 인내 요리를 먹는데요. 인내 요리. 빵을 먹고 간다. 얘기입니다 빵. 출발해 보도록 하죠. 인내율 3 0또 올라갑니다. 이러면. 즉상대 관통률 30% 깎아내린 것과 정확한 계산식은 제가 모르겠지만 아마 거의 같은 효과를 낼 거예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마자 두드리맞을지도 모른다 이 컨텐츠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. 덱 실험 컨텐츠고, 어, 저는 템 세팅이 최상위 템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티어에서 적도 여러분이랑 템이 비슷할 거잖아. 그러니까 그렇게 기준을 잡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저 템이면 나도 안 그러면 이는데로이 동네 에 쓰신 분 템도 내수 템이 엄청 좋으니까 그거는 상대적인 겁니다. 같은 거야. 이렇게 보시고 자아 나왔죠. 이덱이죠3 어, 관통, 관통, 관통, 관통으로 찢어버린 덱인데 이렇게 하겠습니다. 우리 공격력 올리고 마멜 한번 때리고. 려 <웃음> 누르고 때린 게 셀라나? 올리고 때린 게 셀라나? 그건 내가 잘 모르겠네. 팍! 와우! 좋아요. 저, 와, 야, 잠깐만. 안 그래도 에스카노르가 속력마매을잘 잡는데 제가 저걸로 한때, 예? 에? 알지? 재미 본 사람이야. 근데, 이야, 공격이 올리고, 붙이고, 찍그보니까 바로, 야, 보사지프레 저분 지금 멍 때리고 있어. 멍 때리고 있어. 지금, 와, 기가 막히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되면, 예, 하우더의 관통기를 공격해오겠죠. 자, 어, 어 인내까지는 안 뜨네. 그래도 상당히 좀 견디나? 이런 느낌? 마멜걸 한번 맞아봐야 되겠네. 다음에 마멜 안 죽이고 한번 맞아볼게요. 마멜걸 아, 이 되게 단점이 보이네. 아, 문제는 에스카노르 카드가 빠지고 나니까 막 쓰레기만 잔뜩 그냥 널브러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. 지금 어 쓰면서 카드 저절로 합쳐져서 이성으로 누르고 톡 쓰고 이렇게 했는데 아 잠깐만 화살을 저 에스카노르한테 쏴 놓을걸 에스카노르 형이 날뛸 것 같은데 카드를 미리 보면서 다음 수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제가 근데 이걸 막 떠들다 보면 갑자기 수를 너무 급하게 놓는 경우가 좀 있어요 자 요정도 요정도 요정도 오 많이 딴다한것 같은데 생각보다 되게 단단한데아 필살기 준비 됐다 누구 하나는 죽여야 된다 내가 풀었어요 아까 눌러 놓은 거 요번에도 쓰고 이성으로 누르고 찍어서 잡겠습니다 되지 않을까? 착 하고 자, 이성 누르기. 자, 에스카노령 한 보여줘봐봐. 띠를. 빡! 와안 된다. 안 된다. 야, 큰일 났다. 졌다. 졌다. 졌다. 졌다. 자, 어, 어, 얼마나 우리가 단단한지 한번 그래 맞아보자. 맞아보자. 맞아보자. 자, 우리는 세계의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세계의 단단한 개성을. 오, 단단한데? 자, 원래 릴리아 건 약하니까 하우저 건 셉니다. 하우저 건한번 맞아볼게요. <웃음> 우린 세계의 개성을. 와, 야. 어, 아, 삼성으로 옵니다 세계의 개성을. 야. <웃음> 버텼어, 버텼어, 버텼다고요. 근데 어떡하지, 이제? 우리가 뭐, 신릴리아가 있으면 힐을 하고 이럴 텐데, 그런 것도 없고 해가지고. 요 정도면 어떨까? 요 정도면 잡지 않을까? 오케이, 잡았네요. 됐다, 됐다. 오케이. 아, 겁내 막, 힘든 덱이네, 이거. 약간, 어, 약간 뭐랄까, 이 시름을 성공한다 해도 제 취향에 맞는 덱은 아니야. 내, 내, 내, 내 취향은 살, 살, 살상 모드지? 이건 아니거든. 타이주가 나왔어요. 자, 에스카운트로 피사기 준비됐고요 이렇게 해보자. 어쩔 수 없다. 도끼 찍고, 찍고, 이성으로 한방더 쏴보자. 잡아버려야 돼. 잡아버려야 돼. 야, 무조건 살상보다야 사실은. PVP는 살상이라고! 와, 세상에. 이걸 또 이기네. 이렇게. 와, 와. 약간 힘들다. 난, 난, 난, 난, 난 이런 데기 좀 힘들어. 나는. 근데 그런 걸 있는 것 같아요. 좀 비교적 적은데 재화로 버티기에는 어떨까 이런 느낌 이좀 있고요. 원래 다른 게임도 방덱이란 게 그렇잖아. 좀 약간 무소각은 분들이 정말 폭풍 같은 이 메타를 살아남는데 좀 많이 찾게 되는 덱이 방덱인데. 그러나, 그러나 저는 이 덱에 대해서 뭐 좋다, 안 좋다 얘기 안 한다. 얘기한다. 왜냐 면 이건 덱 실험이에요. 그냥 덱 실험 컨텐츠라고요. 내가 뭐 추천한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. 저도, 저도 여러분들이 달아준, 어, 신청해주신 택 중에 내 개인적으로 진짜 어 괜찮은데 궁금해서 해보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. 챔피언 3미시네 약간 비교적 좀 낮은 이번에도 올리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아까 이거 세트라 이거 공격력 30% 증가잖아. 30% 증가 불 붙이고 와끝나는데 이렇게 이렇게 나는 그렇다고 제가 개성 세계를 방어적인 개성 세계를 뒀다고 해서 내 에스카노르 딜이 약해질 건 없잖아요. 원래 내 에스카노르 딜은 그대로 있습니다, 그죠 그래서 스트라이크에 나를 무대지지 않았다. 그러나 이렇게 얻어맞을 때는 확실히 탄탄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네 필살기가 날라오네 최대한 살살 맞아보자 공격 관련 능력까지 깎아내려서 최대한 살살 아, 자짝으로 킵 눌러주고요 자 갑니다 공격 관련 능력 30%까지 깎아 내립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? 이러면 우리 개성 세계에 얼마나 지금 공격 관련 능력까지 깎아내 맞아보자. 한번 맞아보자 한번 쏴 봐봐 고서야한싸 봐봐 나도 궁금해서 그래 나도 진짜 이 컨텐츠가 너무 와. 야저피피 피 뭔데? 야코서야니뭐 했는데? 석가 해하세요 하세요. 내가 지금 내 몸이 돌덩이 같다고. 내 몸이 강철 같은 돌덩이 같은 내 몸매를 거시해 주죠. 예또 피사기 하나 오는데 아 저기도 한방 화를 한방 쏴놔야 되는데 그래야 확실한데 그건 안 되겠네. 릴리아 피사기 만들어놓고 아 이게 뭔가 예 투석가는 투석하네, 투석하네. 어 괜찮아. 돌 같은 나의 몸을 한번 쳐봐. 금광 불 금광 불계 구습이다. 어, 망설이시네요. 망설이네요 <웃음> 어떻게 때려야 되나? 그러면서. 아, 그, 냥 그래서 풀로 아니실까요? <웃음> 챔피언 3이라 풀업 아니려나? 아우, 와, <웃음> 예, 맞을만 하네. 방금 인내들뻔 했는데, 이거? 하, 오케이? 야, 이것도, 이거대로의 재미가 있구만. 자, 이번에도 이렇게 한가 봅시다. 그러네. 자, 공, 공격력 올리고. 츄, 야, 얍, 츄. 49,000. 자, 잡습니다. 흐 와. 하 야 이게 봐봐 봐봐 분명히 방대이야 분명히 방어적인 덱인데 길선더가 30% 끌어올려주고 안 그래도 센 에스카운더링이 찍으니까 그 순간만큼은 순간 공대이된것 같아 순간만 그 순간만큼은 공격적인 덱이 된것 같다고요 방어적인 덱과 공격적인 덱의 색깔을 다 가지고 있지 않나 야 있네 있네 <웃음> 야, 희한한 덱을 소개받았네요 아, 덱시는 컨텐츠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도 뭔가 답을 말해드리려는 컨텐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하나쯤 있을 수 있잖아 어, 그런 궁금증을 해봐 드릴 수 있는 컨텐츠 뭐 그러다가 의외로 의외의 꿀팁이 있는 덱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이 덱도 꿀팁까지는 아닌데 어떤 발상의 전환 그러니까 어, 그럴 러니까그 수도 있겠다 방어 관련된 개성을 세 개나 중집시켰더니 이게 정해인데정해인데정해는 어? 정규랑 좀 달라요 상대들도 템이 워낙 공격적이어가지고 얼마나 개성들을 이렇게 막 서버에 넣는다고 해서 뭐 버텨진다 아잘안버텨지 박살 나쁜데 맞으면 근데 약간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이 정도로 재밌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 인내 음식까지 야. 자또 가봅니다 아우 최고의 덱을 만났습니다 그래야지 어 그래야지 그래야 볼 만하지 릴리아 잡아볼게요 릴리아 잡으면 상대 관통력까지 깎아내려가지고 자 릴리아 끔살 자 이러고 한번 맞아보자 자, 옵니다. 관통기. 요정도. 관통기. 이정도 관통기. 어, 두장 떴었는데. 두장떴 야, 야, 이게, 이게, 야, 이 판이 하이라이트네. 지금 10만 멜 카드 두장 떴어요. 하우저거 관통 3배짜리. 그리고 10만 멜 관통 3배짜리 두개다 맞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갔겠습니다. 물론 상대 릴리아를 끔살 시켰기 때문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. <웃음> 자, 또 맞아보고 싶다. 또한번 때려봐봐봐. 이, 이 덱은 맞는 재미네. 맞는 재미. 살상 어, 제 스타일의 그 살상 모드는 아닌데, 아 어, 맞는 재미가 있어. 어. 이게 맞는 재미구나. 내가 맞는 재미를 깨달아버렸어. 이번에는 제가. 갑니다, 아버지야 필살기 쓸수 있을까? 아 잠깐만, 아, 저 필살기도 맞아 볼걸 그랬나? 맞아 보고 싶었어. 어, 잠깐만, 마멜 필살기를 맞게 생겼네요. 아, 아니다, 요거 때문에? 와, 이성인데 맞을만 했고요. 저, 진짜 다 상대 쯤 당황스럽겠다. 엄, 어, 솔직히, 와, 안 죽었어요. 안 죽어? 야, 안 죽었다. 야, 와, 저분 깜짝 놀랐겠다. 어, 이거 10m인가 이러겠다. 10m까지는 아니에요. 제가 보기 그렇지는 않을 텐데, 근데 그래도 10m 가능성 이 있는데. 아니 아니야, 아, 10m까지는 아니. 거야, 아닐 거야. 아 모르겠다. 이쯤 되니까 나도 모르겠다. 진짜 이게 어느 정도 지나도 모르겠다. 와, 결국 이이피들 봐봐, 막 너덜너덜하는데 안 죽었어. 아우, 와 이제 죽네요, 이제 죽네요. 저거 몇 번째 나왔지니까 야, 팍, 헬 헬블레이즈. 전 헬블레이즈 저게 지금 한네번 나왔나요? 근데 이렇게 안 죽는 이런판이 없어요. 원래 다 녹고도 골백번 녹았어야 돼. 꾹 눌러주고요. 에스카노르 형. 예, 네. 이렇게 마무리 합시다 와 기가 막힌다 어, 기가 막히는데? 의외로? 컨텐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 판만 더 할까, 한 판만 더 할까, 한 번만 더 합시다, 한 번만. 자 마지막 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산뜻한 아이디어를 주신 어, 신청자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. 근데 이 댁의 단점은 뭘까요? 단점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제 생각에 굳이 단점을 꼽자면 투급이 많이 내려가요. 제 기준에서도 투급이 내려가고 그래서 제가 원래 만나는 최상위급의 사람들을 만나면 이게 과연 먹힐까 싶어요. 예. 부정적 시각으로 보자면 예, 워낙 센 사람들 만나면 바로 박살 날것 같은데 그래도 박살 나고 또 패가 뒤로 좀. 박살이 안날 수도 있어 근데애 보기에 박살이 많이 안 났다 치자 근데 그 뒷심에서 좀 약하지 않나 이 카드가 그렇게 좋은 카드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요거는 누들 맞죠 이성으로 한번 공법프 올려놓고 좀 살살 좀 때려주세요 하고 한대 때리는데 공격 관련 능력 깎아놨습니다 아또한번 아, 맞아보자 <웃음> 아 맞는 재미가 이게 솔솔 하네요아리고요예 <웃음> 풉니다 이번에는 공격 관련 능력 깎기는 없었고 3개성으로 버텨보자 요 정도 요 정도 야, 석화 들어오는데 피 깎이는 거 봤어요, 방금? 야, 다음번에 우리 킹 필살기 맞는데? 삽됐다. 이거는, 이거는 박살 나겠다. 그래. 이거 아무리 내가 3 개성으로 이거를 방덱을 해도, 인내덱을 해도 킹 필살기 정도 맞으면 어떤지도 한번 봅시다. 봅시다. 지금 깎아놨어요. 공격 관련 능력 깎아놨는데. 자, 저분. 풀, 풀거 있습니까? 푸네. 어. 풀고 옵니다. 그래. 차라리 잘 됐다. 좋은 실험이다. 좋은 실험이다! 좋은 실험이다. 살았다, 살았다. 지금 챔피언이 어인네 떴다, 인내 떴다. 필살기뭐막사기개지못 막... 깎으셨다. <웃음> 지금 상대방 분 정도면 당연히 킹. 킹필사의 풀업일까요? 아까 17만 넘는 분이셨고 재밌네. 이성 누르고 추 던지고 갖다 찍기해서 킹 일단 아웃시키겠습니다. 크! 그만 5천 나왔다. 얘 예, 눌러놓고 불 하나 붙였고 그리고 이성이고 엘레강스 블루 300%짜리 갑니다자 이건 경고다. 이성으로 옵니다. 어 이성이니까 그래도 얘 예, 깎긴 깎네요. 자 근데 그렇게 되면서 에스카노를 필사기를 받아버렸어요. 이야하하하하하하하하하 <웃음> <웃음> 야, 돌았다. 와, 돌았다, 이거. 역시나 어때요? 제, 재밌나요? 제, 그냥 재밌었으면 좋겠어요. 이걸로 노, 너무 진지하게. 이씨, 뭐, 그걸 뭐, 구스님 탭이 좋아서 그런 건지, 그게 뭐,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거지. 약간 이렇게 하지 말고, 어. 여기서 또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를 어 얻으면 좋겠고, 그게 아니라도 그냥 재미로 봐도 좋겠습니다. 이렇게 오늘 마무리 할게요. 여러분, 또 다른 택 해봐달라! 궁금하다! 구스님 해봐달라! 댓글 남겨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구! 바이! h a